감사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품으로 열대대들이 직배송 바로 날아가게 됩니다. 애니몰로 TV. 네, 안녕하세요. 애니몰로의 DK 해드입니다 네. 여기는 저희가 가장 친한 열대여 수입하는 곳입니다. 아무튼 여기 제가 왜왔느냐 열대어 직배송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여기에 이제 매주 매주 수 목요일 날 이렇게 전 세계에서 수입이 들어오거든요. 그 수입 들어온 물고기를 저희 스튜디오로 옮기지 않고 바로 여기서 포장을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굽피 다섯 마리 잡아주세요. <웃음> 네, 굽피 다섯 마리 네. 포장 이렇게 합니다. 네. 일단 제가 굽피 다섯 마리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원래 항상 하던 건데 이렇게 하는 게좀좀 어색하네요. 네. 자 다섯 마리 잡았는데 1차적으로 여기가 수입된 직후부터 검역 과정을 거칩니다. 검역도 하고 야격도 하고 이런 충분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혹시나 컨디션이 안 좋은 애들은 보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케어가 다 완료된 상태로 여러분들에게 갈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 포장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네. 시장이 네. 포장하고만. 이거 진짜. 아, 네. 아 방금 붙피 다섯 마리고요. 네. 빠르세요, 엄청. 감사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품으로 열대들이 직배송, 수입상에서 여러분들 배까지 바로 날아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포장하는 고무줄 문거 궁금하시죠? 가까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저희가 금붕어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열대어에 이어서 금붕어도 저희가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직접 배송을 해드리는데요. 스티테일 호란다로 했고 장미처럼 이제 테일이 이렇게 펴지는 얼굴도 굉장히 이렇게 버브레드로 예쁘게 나오죠. 와 주먹보다 큽니다 진짜로. 와와와와와와와와 오! 실물 개체는 저희 스튜디오에 갖다 놓고 나머지 개체 개체들은 여기서 직접 저희가 골라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저희가 지금 쉬는 기간을 거치면서 스마트 스토어와 애니멀로 홈페이지에 좀 대대적인 개편이 있었는데요. 네. 스마트 스토어에는 물생활 용품들을 위주로 이제 판매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에는 생물만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새우나 가재, 열대어 모든 것들은 혜택몰에서 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홈페이지가 어떻게 개한 되었는지 한번 함께 살펴볼까요? 네 예.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음. 만약에 구피랑 난태생 같이 섞어서 예. 뭐 난태생 송사리과에 구피를 넣으면 모르실 거 아니에요 어, 구피는 알아도 예. 난태생 송사리과는 모르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원래 구피, 플래티, 몰리뭐 소드테일이 한 같이 묶여있거나 음. 음. 구피만 따로 나와있는 경우가 예. 있는데 한눈에 보기 쉽도록 이렇게 예. 나눠 놨습니다 예. 자 한번 로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면 일단은 저희가 여기 네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요. 음. 제일 오른쪽에 있는 쿨리로치 한번 볼까요? 쿨리로치네 예. 이런 식으로 음. 그냥 저 상품페이지도 뭐 완전 성화의 모습의 사진인가 예. 뭐수컷의 모습인가 예. 이런 식으로 좀 놔뒀고요. 근데 예. 저희가 좀 신경 쓴 부분이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리긴 했는데 예. 제가 웬만한 물고기를 다 키워봤다 그랬잖아요. 음, 예. 그래서 디케이스 오피니언, 어. 제일 개인 의견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배웠던, 성성이나 예. 뭐 경험들을 어, 예. 종마다 웬만하면 넣어놓으려고 했어요. 어, 그렇기 예. 때문에 알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 아직까지 다 완전 업데이트 된건 아니죠? 계속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예, 물고기들은 계속 업데이트 될 예. 거고 품절 관련 품절 갈 예. 거고 그렇습니다. 예. 결론은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예. 집배송으로 나간다. 음, 예. 예. 예. 예. 예. 이런 것만 예.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튜브 멤버십 전용인데요 예, 예, 저희 예. 디자이너 스텝이신여름인가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예. 조만간 만나보실 예. 수 있고 정말 어마어마한 예. 여러분들이 물고기를 여기서 아, 사야겠다 라고 하실 수밖에 없는 가격으로 예, 보여드릴 테니까 예. 멤버십 분들만 보실 수 있게 해놨어요 음. 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멤버십이라고 하면 은뭐 유튜브에서 뭐 가입하는 거 그런 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예.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 유튜브 멤버십을 신청하고 가입해 주신 분에 한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혜택이 가겠다 이렇게 네. 말씀해요. 그 돈이 드리겠습니다. 아깝지 않게 그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익 개체 직배송편 어, 앞선 영상에서 보여드린 대로 건강한 개체들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애니멀로 t v 의 테드 디키였습니다 안녕. 애니멀로 TV